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새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우리 한번 보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고린도전서 1 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2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너무 번영한 문화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있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시대보다 더 불안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불안하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꿔놓을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밀어닥친 상황에 온 세계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백신을. 접종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대가는 굉장히 크죠. 무엇이 다가올 것인가?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거 알게 되면 여러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든지 마주해야 할 실제인 거죠. 죽음을 준비하라.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장례식 준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는 영정사진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준비하는 거죠 장례식 준비는 죽음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죽음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요 또 조금 더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어 저는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날 가족들이 반드시 꼭 숙지해야 될 팩트, 그래서 오늘 제목을 팩트체크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팩트체크를 오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다기보다 라 아,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오늘 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취하셔서 놀랍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미 수차례 수차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렸어요 아, 알파코스나 또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더 이것은 분명한 팩트이고 분명한 진리이고 우리가 이 미래를 알게 되면 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더 어, 어, 여러분 반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고 오늘 새로운 정리로 말면 아마 부활의 소망이 다시 한번더싹들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좀 죽음이 뭐냐 하는 것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의학적 정의가 있고 성경적 정의가 있습니다 의학적 정의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멈춘 것, 뇌의 기능이 정지된 것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좀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바로 성경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죽음은 뭐가 멈춘 것? 예, 심장이 멈춘 것. 성경적인 죽음은 뭐라고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자,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된 영상이 가운데 딱들 텐데, 이것은 팩트 체크를 하는 핵심 체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확신있게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뭐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몸은 없어요. 동물은 뭐죠? 동물은 몸은 있지만 뭐가 없을까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의 이 결합체인 인간의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육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세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외에도 이세 가지 죽음을 말하는데 먼저 영혼의 죽음을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란 뭐냐?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을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성경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외에 한 가지 죽음을 더 추가합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 전체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이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영혼의 죽음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죠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세자 인간의 영혼과 몸 전세가 영원히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가 이것이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자이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이 육체의 죽음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 우리는 흔히 죽으면 그 뿐이지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죽음을 끝이라고 사실 말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이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은 끝이지 라고 하는 이 내면에는 죽음 이유가 뭔가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그냥 끝이야 라고 생각을 그만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육체와 영혼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됩니다. 이것을 육체의 부활이라 고 부르는데 육체의 죽음과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육체의 부활 이 사이의 기간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죠.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 상태가 있다. 그러면 뒤에 육체의 부활은 저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었던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그 주님의 재림 때예요. 그럼 주님 재림 전에 상태를 무슨 상태? 중간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간 상태. 그 죽음 이후에 주님 재림 사이의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중간 상태. 자, 그럼 우리 육체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살아가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장례식 치를 때이 물음은 아주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 엄니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아요 우리 아빠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영혼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 유물론자들은 인간 소멸설을 말하는데 죽음의 끝이야 이게 유물론자들의 설명입니다 아 죽음의 끝이지 이게 유물론자들 이게 인간 소멸설 그 다음에 또 윤회설이 있죠 아 죽어도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생이 반복된다고 믿는 힌두교의 윤회설 이 중간 상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생에 고향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점을 치러 어, 어릴 때, 제가 어, 어머니 손에 붙들려가 점치러 제가 한두 번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나의 손에 이게 홍점이 있는데, 요걸 보더니 혹시 전생에 개나 고양이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제보 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쟁이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윤해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게 너무 진하게 와닿아 가지고, 내가 고양이였을까, 개였을까, 이쁜 개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동경삼아 하기도 했는데, 윤해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일부 사람들은 지옥도 천국도 아닌 제3의 장소인 연옥에 가있다가 정화를 그친 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도 있어요 연옥설 그 신부들은 연옥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드려야지 기도가 쌓이고 공이 쌓이면 연옥에 가 계신 부모님이 천국에 올라갈지 몰라 이게 로마 카톨릭이 설명하는 연옥설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견해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추측으로 하거나 성경이 아닌 외경 같은 책의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로 생긴 것들입니다 머리를 너무 쓰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상태에 있는 성경의 진리는 뭘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은 이 중간상태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것을 정리하면 첫째 한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영혼과 분리된 몸을 시신이라고 하죠 시신, 시체 그 시신과 시체는 서서히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썩는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예. 네. 비록 몸은 없지만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인격적인 특성은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영혼은 몸이 없어도 생각하고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영혼과 혼과 몸이 다 함께 죽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인격적인 상태, 의식적인 상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 세 번째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 제가 이제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서 죄송한데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불신자가 안 계시기 때문에 예뭐 네, 어,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팩트를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은 중간상태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어떤 상태로? 다른 상태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곳이 어딜까? 다른 상태가 뭘까? 자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을 뭐라고 그럴까요? 음부 성경은 저렇게 지칭합니다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낙원이고 그다음에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은 음부다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로 낙원을 쓰기 때문에 제가 낙원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라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저 부분을 신자의 영혼이 가는 곳 불신자의 영혼이 가는 것을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한 부자가 좋은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는 병이 들어서 몸이 흔대투성이었어요.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주워 먹고 살았거든요. 이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부자의 영혼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나사로가 간 곳이고 음부는 부자가 간 곳이에요 죽었는데 몸은 흙으로 돌아갔는데 영혼은 각기 다른 상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부자는 죽어서 영혼이 음부로 가고 왜거제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부자가 죽어 음부로 간 이유는 살아 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자는 살아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겐 돈이 하나님이야 나에겐 돈이 신이야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그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함축된 의미는 바로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죽어서 그 영혼이 가는 곳이 달랐습니다 어디?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이 부자가 간 음부 불신자의 영혼이 간 음부 그러면 중간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있게 될까요? 예 부활의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음부, 하데스, 게헨나 여러분 음부와 지옥을 한꺼번에 지옥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조금 더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음부는 불신자들이 죽은 후에 주님이 제림 마실 때 그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고통받는 장소가 음부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옥, 게헨나라고 불리는 지옥은 불신자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 주님 재림 때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해서 영원히 고통 받는 장소를 개했나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자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받게 될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세심하게 다루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는 음부의 고통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음부가 들어,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곧 고통 중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가 있는 부자로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고요? 고통 중에,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 소리가 들립니까? 아! 괴로운 소리 이 부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통해서 부자가 겪는 고통이 어느 정도냐 누가 본 16장 24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저기 나오는 손가락 저기 나오는 혀 비유적인 표현이죠. 왜? 부자와 나사로 모두 죽어서 영혼이 음부와 낙원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손가락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혀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비유인 것입니다. 물한 방으로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자가 그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불신자의 영혼이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은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은 불신자의 영혼만 당하는 고통이지만 영원한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불신자의 영혼과 몸이 결합하여 모두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과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커져 지옥에서 주님 재림 때에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같이 합체가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때그 고통은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내 영혼이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은 읽어주세요 영혼만 당하는 고통 지옥의 고통은 뭐더라? 몸과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다 음부에서의 고통도 불꽃 속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도 불 속에서 당하는 고통으로 묘사하는 것은 고통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통의 퀄리티, 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죽은 후에 다섯 번째 우리 신자,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부할 때까지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낙원과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표, 표현하는 이 단어가 낙원 천국 새하늘과 새땅다 한꺼번에 천국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지만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낙원은 신자들이 죽은 후에 영혼이 부활 때까지 임시적으로 복을 누리는 장소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신자가 부활하여 다시 영혼과 몸이 결합하여 영원히 복을 받는 장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낙원에서 누리는 복의 상태, 예수님 재림 전까지 죽음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당하는 상태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낙원, 파라다에서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낙원, 파라다에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신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몸을 떠나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한 영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면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원하는 게 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 그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다 그랬어요 몸을 떠난다 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다 원한다 사도바울이 이 나군의 세계를 계시적으로 보았고 경험했고 계시를 받았고 난 다음에 이야 내가 이기에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보다 그 세상에 얼마나 소망스러고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빨리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다 원한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난 상태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교제하여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몸을 떠나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더 좋은 복이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우리 지난주일날 그 십자가의 전달자 그 찬양 불렀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 불렀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성도들의 죽음을 복대도다. 복되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시에 성령이 이러시되 그러하다, 맞다, 맞다, 맞어, 맞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리니 쉬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의 영혼에서, 영혼이 낙원에서 누리는 기쁨은 잘 들으세요. 우리 신자가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에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복보다 작을 겁니다. 낙원의 기쁨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크다 낙원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혼만 누리는 기쁨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재림하실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 하니는 영혼과 몸이 함께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훨씬 크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신자가 낙원에서 누리는 복은 영혼만 누리는 복이지만 신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재림때 누리는 복은 영혼과 육체가 모두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원에 가인한 신자들의 영혼도 예수님 재림때 있을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범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부활합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포를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하니 재림 때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소생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부활은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몸의 부활의 모델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과 그 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입을 첫 열매 드신 예수님 보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 몸, 천국에서의 우리 몸, 현재 우리 몸과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썩지 아니할 몸, 더 이상 썩지 않는데더 이상 약하여지지 않아요 더 이상 지치거나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더 이상 피곤해하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리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질병도 옮기는 모든 바이러스도, 병의 원인도 없어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던 모든 지병들, 모든 장애들은 깨끗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비된 사람, 뭐잘 붙는 사람, 절임이 많은 사람,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을 먹는 사람도 그곳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의 약하고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부활할 건데 저는 연속과 단절 이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연속, 단절 먼저 연속이 뭐냐? 이 땅에서 김수곤은 천국에서도 김수곤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내가 여기서 수고하고 여기서 섬기고 여기서 내가 하늘에 상급을 쌓고 천국에 그대로 연속으로 올라가요 그 상급이 하늘에서 받게 돼요 주님께 칭찬받게 돼요 할렐루야 딴 사람으로 말하는 게아니라니까 그게 연속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알아볼 거예요 와 김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뵈서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닌가요? 네, 약간 지금 개그 중, 개그인데 개 조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 김 교사, 김 장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절은 뭐냐? 거기서 서로를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뭐 다시 부부가 되어 가지고 뭐 자식을 놓고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늙어가는 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또 고민을 하죠. 아, 내가 너무 쪼글쪼글하고 늙었고, 내가 너무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추한데, 아, 이런 늙고 추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라고요? No,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활기 있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뭐냐?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까? 왜이 땅의 몸과는 차원이 다를까? 질이 다를까? 왜 상태가 다를까? 육의 몸은 이 세상에 적합한 몸이지만 신령한 몸은 천국에 적합한 몸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에 영원토록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신앙의 결론도 뭐냐?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그 최종적인 상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의 상상과 논리를 넘어서는 초논리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함대로는 부활을 제대로 이해가 못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메시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나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불신자들 다 빼고 우리만 자, 죽음은 내 몸과 영혼이 뭐가 되는 것이다. 분리가 되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몸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낙원에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주님 재림 때에 내 몸이 흙으로 갔잖아요. 화장해서 날아가도 상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초월적인 이 세상의 우리 논리와는 전혀 이게, 이게 그 스토리가 엮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화장해서 없어지던 흙으로 돌아가든 상관없이 예수님 지림때내 몸까지 부활하여 낙원에 가 있는 영혼과 할렐루야 혹시 돼요 새하늘과 새땅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멘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끌리지 아니하고 시험당하지 않는 새로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임재를 누리며 사는 그런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한 주간 설교했는데 이것보다 더한 그리스도의경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한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 죽음은 실제인데 언제 다가올지 우린 모릅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두렵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이 팩트를 믿음으로 딱 취해서 놀랐고 놀라운 영광스은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영광의 부활에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생활 성도들의 구시되기를 다시 한번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사소하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더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주여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반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으로 영원한